금산사가 국보 62호 미륵전 벽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성보박물관 앞 마당에서 열린 이번 사진 전시회는 일반인들이 평소 볼수 없었던 국보 62호 미륵전의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금산사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인경체험을 할수 있는 무료 인경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경체험 프로그램은 금산사와 미륵전, 미륵전 벽화 등의 판각에 전통 환지와 먹을 이용해 찍어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거 <목소리> <목소리> 아렇게비니까 음. <끝> I love m 구체적으로 종이가 달라붙겠죠? 제가 <목소리도> 세상이에요. <목소리도>